이게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뭘로 바꿔야 될지 먼저 생각, 생각해야 돼이 아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아 마름머로 바꾸면 이게 음. 일단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 모두 같아져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아 네각이다 같아요. 아 이게 내각이 대응각이니까. 아 네. 그러니까 대응 대응하니까. 아 그러면 대응각이 얘 예, 대응한다는 게 얘랑 공부량인 거예요 선생님? 네, 대응변이요. 변. 아 대응변이라니까. 아네 변의 아, 네 대응, 길이 대... 같아진다는 얘기예요? 네네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아져요. 아네네네 네.